키텍스월드주류 박남회입니다. 밥들이 많고 술 마시는 오, 날. 어 벌써 와인 페, 아, 사과가 들어갔네요. 포도를 지 보면서. 드 사과 와인로 소개하고 어요세 가지 종이 있는데 각각 달라요. 오리지널이 좀 드라이한 맛이고요. 사과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와인이었어요. 임팩트가 없었는지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흔히 먹는 쟁이 쇼! 와인 베이스 캠피랑 도아리가 처음 랜딩되어 있는 곳이라서 백초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럽에서 감기의 방 따뜻하게 와인이에요. 물수는 8.5, 가볍게 들어가 있어요. 이 <놀람> 와인입니다. 어. 물과 술을 전혀 넣지 않고 와일로만 1 0 발효를 해서 는게 와인이나 담은 수도 많 와인도 있고 그리고 캠피 자랑랑 브랜딩을 해서 만든 드라이 와인 100% 과일로만 발효시켜서 만든 와인이고요. 오미자 와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이랑 궁합이 아주 좋다고 해요. 김치찌개하고도 잘 맞고, 계물파도 잡채하고도 잘 맞고요. 이거 완전 좋은 와인이네요. 프랑스 와인. 그 다음에 지옥은 깨우루. 한 6대째 지금 생산하고 있는 프리즈말이에요네 맞아요. 각가지 와인들이 저를 홀리고 있었어요. 지금 총1 0 0헬레닉 와인 대표의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라고 합니다. 고령 전통주예요. 로요쌀 아... 아... 달달하고 약간 스파클링도 살짝 있고... 아, 이 맛도 맛 까지그 <웃음> 산미, 산미가 조금 높아 내가 많이 먹어본 맛인데 <웃음>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바트도 한번 던지고 그랑포토 대부도에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쿠 푸드로 가죽으로 숙성발효시켰고요 푸드로 만들었지만 딸기나 체리에다 달달한 향을 느끼실수있고요 화이트와인은요, 우리나라 농림청에서 개발한 청수라는 국종과 알렉산드리아 머스켓이라는 두 가지 종류을 브랜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화이트와인은 해산물 요리, 특히 겨울엔 석화, 그리고 다가올 크리스마스라도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한국에 내방했을 때, 네. 이제 네. 같이 이제 라인이라고 이방카 트럼프와 건배한 와인이라고 해서 아, 이방카 와인이라고도 합니다. 오스테노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천으로 만들고요. 예, 유럽 은 원래 유 쪽에서 한 3천 년 정도 된 예, 가입니다 영동에서 저희가 이제 한, 한 영동 지역에 오. 와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왕검파 네. 네. 와이어 네. 네. 네. 사과 꽃 이라고요？사과 와이 네요？사과 와이 에요 요즘 반딧불 사과로 만든 거고요. 이거 네. 뭐루예요뭐루뭐요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가뭐뭐뭐뭐뭐뭐 <웃음> 농도를 무두려서 배추에 그래서 또말은데 IPA는 이 많이 들어가 거고요. 이거 같은 크로스데르타는 몰트가 밀 몰트, 보리 아... 몰트가. 아니에요. 몰트 비어를 정말 좋아하는 밥스리. 베이지한 A를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지한 i p a 고요 이거는. 팔도시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그로스베르타라고 이지한 테마이젠이에요. 패션프루타고 망고가 들어간 두개 스타일의 맥주인데 어, 과연 벨기에 맥주 유명한 거 아시죠?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망고의 온도에 따라 맥주 맛이 달라진다고 아, 합니다. 온도에 <목소리> 따라 맥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라 맥주 맛이 달라진다고 니다라 맥주 니다에서라맥고합에라 맥주 고에라고 맥주예요. 와, 못 먹고 같은데. 드셔보시면 맛있을 때예요 여성분들 그 좋아하는 스타일의 맥주. 쿠바의 럼이에요. 오크통에서 꿀과 함께 숙성이 되어서 그 맛이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7년이나요? 네. 그래서 일 마디로 단 마당. 와, 엘리시르 대쿠바가 엘리시르가 묘약이란 뜻이거든? 아, 쿠바의 묘약. 달달한 럼이었어요. 와, 완전 달달하고 맛있어. <웃음> 아니, 럼주 탄생이 <웃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이제 그 사탕수수 그 칼로에 쪽에서 어. 원료를 이제 배에다 심고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갈거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이게 숙성이 된 거예요. 아그숙이게된 거야. 그, 그래서 이 럼주가 개발했어 해적의 술이라는 게, 뱃사람들의 네. 술이라 해서, 아 그래서 럼주가 아 그런 전, 네. 그, 과거 그 역사가 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포트와인이랑 아 되게 비슷하네요. 아, 그게 어떤그 발효가 되는까수게수있었 음, 우리나라에도 원래 고량주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1950년대 아, 50, 60년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세 군데가 있었는데 네. 다 없어지고 지금은 대구 수성고량이 하나만. 한국하고 중국하고 국교가 아 저, 저, 저, 수립되면서 중국 저가 브랜드 아,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고량주는 한국에 1927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향이 연태고량주랑 똑같아요. 고량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주고요. 수주를 한분으로 아 하면 고량입니다. 그래서 아 맥주, 바이주, 백가다 같이 고량주를 하는 아 그런 고량 말입니다. 지금 저에 밀고 있는 게1 6조 우리의 안동 아 소주. 나왔어요. 우리나라 소주의 자존심이죠. 아, 저기, 리기 저기, 저3저도저3저도 저기, 저 맛있어요. 네, 드셔보시면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어요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제일 처음, 음. 처음 음. 먹은 소주가 한저소주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논산. 논산. 저기, 저기, 찬기 저기, 저기, 저사관기 주예요. 원래. 네, 이렇게 아 25도 홍삼 증류주예요. 대한민국 제일 맛있는 막걸리. 맞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비싼 막걸리. 네. 얼마인데요? 한 병이 2만 원. 전혀 유통 안 해요. 한 군데에서만 네. 소매를 사다가 자기네가 그냥 팔아요. 이 병이 2만 원. 좋아 이게 길림성, 빌림성 조화주라고 명주입니다. 명주. 와, 진짜 맛있어요. 네. 아유, 독하다. 안주도 먹어. 보리셔스에서 나오는 점이고요. 와인은 숙성한 통에 숙성을 했어요. 보리셔스는 섬이고요. 85%가 사탕수수 맛이에요. 그래서 양질의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불 닦아보세요. 네. 와, 진짜 커피향 나고? 네네네. 살 가지를 그냥 하라멜향 나대요. 산의 아침. 수치해로는 이상인이 처음 먹다가 힘들 땐 숙취도 해서 해야죠. 응. 특허받은 이상일이죠? 아, 또 특허 받은 이상이죠또 특허 한번 붙여주시죠. 네. 쿠폰 받게 있습니다. 아, 가격이 저렴하진 아, 않은데 어, 엄청 50%. 효과 좋았습니다. 다음 날 깔끔했어요. 효과 있으면 내가 진짜 산다. <웃음> 월드 식품 박람회. 티켓도 가능합니다. 지류 박람회라 한 아, 공간에서 포드 아, 박람회들 세개 아, 꽂았어요. 오리하고, 걔는 거대지 않습니다. 어,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청귤주. 청귤주. 자, 청귤을 맛보고 하세요. 이건 청귤 u n g u r Chungur, Chungur, Chungur, Chungur, Chungur, c h u n 고 u r Chungur, Chungur, Chungur, Chungur, c 자, 큰, 크게 드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제한 시식 코너도 있었어요. 불을 한번 질러 볼게요. 아, 무제한으로 떡갈비랑 불고기가 시식이 가능했습니다. 제 입맛은 조금 짰지만요. 로제 파스타 떡볶이요, 크림 로제요. 파스타 떡볶이? 네, 국내 유일의 수출도 되고 있어요. 네. 수출되는 떡볶인데 이 분유 맛이. 국물까지. 국물까지. 머리에 꼬꾸지셨네요. 까르보나라 맛은 아니고. 네, 좀 틀려요. 네, 네. 맞아요. 까르보나라좀 좀 다른 게 맛이 있고. 예, 네. 얘는 고소하고 네. 담백한 맛이죠. 맞아요, 고소 네. 고소하고 어떻게 보면. 그만 분유 그만 <웃음> 강원도 막장이고요 음, 간장하고 된장 그러니까 된장에서 간장을 빼지 않은 상품이고 강원도에서는 된장보다 이 막장을 더 많이 섭취요 된장찌개도 막장으로 끓이고 어 예, 두부도 막장에 찍어 먹고 <웃음> 음 막장입니다 <웃음> 제가 네, 막장이 아니고요 막장이에요. <웃음> 쌍화차에요 이게 아,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아,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뜨거운 물만 부으시면 9가지 약재를다 드시는 거예요. 푸짐한 먹거리와 세계 유명 주류들의 축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술에 대한 미식, 그리고 지식을 함께 채우는 좋은 박람회였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